오늘은 고석정 관광 단지에 왔습니다. 아이구에전 장갑차가 전시돼 있습니다. 아, 전차도 전시돼 있고요. 아 T2차A 훈련기, 호 F86F 전투기랍니다, 전투기. 1억년 전으로의 고석정에 왔습니다. 고속절 하기 위해서는 또 계단을 조금 내려가야 됩니다. 아, 멀리 지금 고산바위가 지금 도망이 되고 있습니다. 와하! 또 다른 모습이네요. 는고다도습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고이도는하이 하고 있습니다. 고이니다이 정도는 하고 도는하정이니다 에, 여기서 배를 타고 한번 아, 네,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산자 타일다이이지코바이 아, 여기가 지금 어, 에코스에 있는 이요 그러다 보면은 1 k m 지에승 계곡, 네. 2추가고요그다음 이제 어때 다리 하나 고 승리교, 승리밑에추가고요상류로 이제 1km 올라가면딱요그 다음에 이제 기도 뭐가 잡요 그까오아가리아 <놀라> 저거 름다운냐이 절벽, 로다요 진짜? 으로 올려가지고, 일복으로 올려요. 아, 이라거릴라이거릴라 말이야, <바이>. 릴라거릴라 <웃음>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어, 어, <또다녀푼데. 목소리도> 아요계 <목소리도> 야, 이거는 어때게 본 본.